왜냐면 이 카드가 제가 78장 중에 제일 좋은 카드거든요. 돈이 쏟아져요. 어,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커플이고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대체적으로 완성되다, 성취하다 어, 누군가가 생기겠다. 짝사랑한 사람 생각하면 어, 이거는 연락을 해봐라. 한번 해봐도 상처 안 받겠다. 안녕하세요. 순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응. 저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응. 일반적으로 볼수 있게 그 사람과의 궁합 그 사람과의 궁합? 궁합. 네. 짝이 있으면 배우자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배우자나 연인, 그렇죠. 네.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상사, 뭐 아니면 직원 네. 어, 그런 것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짝사랑은 음. 그볼 수도 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뽑아보시면 될 거예요. 네. 기다려주세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0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뽑은 사람들 연인 사이를 생각하고 뽑았다면 배우자로 치면 갈등인 사람들이 1번을 뽑을 것 같아. 근데 일의 파트너로만 본다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궁합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 카드가 제가 78장 중에 제일 좋은 카드거든요. 돈이 쏟아져요. 뭐 뭔가 사업적인 구상을 하면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제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뽑으면 아 많이 싸우든가 힘들든가 아 그럴 것같아서 점수로 치면 정말 60점? 사업 파트너로 보면 거의 90점이에요. 사업으로는 꼭 해보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응. 좀 누군가 그립거나 약간 응. 아니면 혼자서 누군가를 아, 혼자인 사람들은 아... 아직도 혼차여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1번 음, 음. 뽑은 사람들은 혼차예요. 혼차 혼자.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은 옆에 없다. 2번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감성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뽑을 것같아 연인이면 연인이고 배우자면 배우자고 어, 어,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커플이고 점수로 치면 거의 90점 이상인 거예요. 아, 시,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겉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속만 잘 알아만 준다면 마찰 없이 끝까지 갈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만약에 상사를 생각했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한테 하는 거는 잘 되려고 말을 하는 거다. 음. 뭐 짝사랑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이 카드를 뽑는다면 아직은 들이대지 말아라. 혼자 있는 사람은 지금 때리기 달려라. 3번은 궁합적으로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같이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결혼 결혼 전 단계까지도 갈수 있는 사이에요 음. 3번을 뽑은 사람 같은 경우 는 옆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어. 놓치면 후회하지 이것도 궁합적으로 최고에서 밑 단계예요. 사운드 카드가 나왔잖아요. 음, 이거는 이제. 부부지 가는 사람들은 이건 가정에서 떨어지는 카드거든요. 타락, 추락 뭐 이런 카드라서 한 6개월 이 정도 지나가면 그것도 또 잠잠해져서 이렇게 또 언제 그랬냐는 짓이 컵을 맞들고 있을 거예요. 연인 말고 부부인 사람들은 한 6개월 후 싸울 것 같은 분위기는 좀 피한다든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둘이 손붙잡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 그리고 상사로 둬도 괜찮은 사람 근데 혼자인 사람 여자면 여자끼리만 이렇게 친한 것 같고 남자면 남자끼리만 친한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동성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그래서 이런 카드를 혼자인 사람은 뭔가를 했을 때는 이성보다는 동성인 사람들하고 뭔가를 도모해봐라. 4번을 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친달의 느낌이 있잖아요. 궁합적으로는 분명히. 괜찮아요.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맞춰가면서도 좋게 맞춰가면 좋은데 상처받는 말을 콕콕콕 찝어서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말실수 구설12 뭐 이런 카드 뭐 99.9%의 카드니까 12. 이거를 사본 뽑으신 배우자나 연인 관계 있는 사람들은 좀 이쁘게 말좀 해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배우자가 많이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모두 좀 챙겨주고 하면 더 좋겠죠. 일적인 생각을 하고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소식이라는 카드거든요. 소식, 거래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말을 예쁘게 안 하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 이 효과가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뭐 그런다면 좋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혼자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이제 10번이 대체적으로 완성되다, 성취하다 어 누군가가 생기겠다. 어 주변을 잘 둘러봐라. 근데 가족들이 뭔가 소개 연결이 될것 같아요. 혼자이면 누가 소개를 시켜주든 친구가 소개시켜주든 뭐 동료가 소개시켜주든 막 이러잖아요. 가족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짝사랑한 사람 생각하면 음 이거는 연락을 해봐라. 한번 해봐도 상처 안 받겠다. 음... 응.